앞떼카 갑자기 들어오는 카메라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지석이와 강훈이의 화보촬영장입니다 <웃음> 구경하실래요? 컴온! 옛날 스타일 아니면 뿅으로 갈까요? 뿅! 철저한 자유관리하고 있습니다. 어, 드라마 우리 종열 역할을 하면서 살을 좀 많이 찢었기 때문에 조금 다이어트 겸 식단 관리 겸 운동 겸 해서 조금 어려지려고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. 실과의 호흡, 우리 김강훈 군, 우리 배우 김강훈 군과는 뭐늘 기가 막히죠. 그리고 늘 제가 반갑고 볼 때마다 피한방속기지 않았지만 마치 정말 피가 섞인 마치 제가 아빠는 아니어도 큰 형만 그냥 아주 반갑습니다. 오늘 저요 아침에 샌드위치 먹었어요 제가 집에서 케찹 바르고 한쪽에 머스터드 바르고 프라이두개 스팸 두개 딱딱 넣고 그 위에 피자를 시켜서 남은 피클 여섯 개를 넣고 야, 정신이 그래도 건강해야 다이어트도 조금씩 가능한 거거든요 적당한 밀가루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왜? <웃음> 왜? 적당한 밀가루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. 다문아 보고 싶었어. 널 보니까 표진 누나가 보고 싶네. <웃음> 누나 보고 싶어요.